한 잔만 마시겠어 오늘. If you're d r 한쪽 파지 한쪽 파는 많이 더으로나중 나왔다는 내가 그때 든지 우리나라는 건 정당한 여러분 저는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요가를 먹고 있으려고요 <목소리도> 여러분 집에 돌아왔어요 자기 전에 뭐 먹는 거안 좋다는 걸 알지만 지금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어디 갔죠? 여러분, 어디 갔을까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세 개나 먹어버렸어. 뭔가 자기 전에 먹으면은 잠들려고 했던 장기를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뭐 깨워서 야근을 시키는 셈이다, 뭐 이렇게 그런 말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지금 주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 장기 따위가 쉬려고 제가 자는 동안 열심히 일하길 한번 바라볼게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는데 오늘은 오전에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제 2시부터 여기 프론트원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가야 하는데 또이 빌딩에서 아는 언니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학교 선배랑 점심을 먹고 데모데이를 듣고 왔습니다. 한 회사당 한명갈수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녀왔어요. 저는 저녁 약속이 있는데, 그 전까지 업무마저 좀 보고 약속에 가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도> 한 잔만 마시겠어, 오늘. 좀 기다려야 돼. 아, 이게 잘못된 거지 알면서 어, 약간 이렇게 잘못 거나 잘니그 뭐라야지 기죽지 않고 그래서 진짜 처음 들어가는 게아이고 해주리께서 인사 <웃음>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 너무 신기하다. 제트세대 친구가 선물해줬어. 헐헐헐 헐헐 대박. 어 색감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코팅까지 하면? 아! 저는 집에 돌아왔고 샤워도 했고 일을 조금만 매일만 얼른 처리하고 자려고요. 저는 서연언니와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마마스의 샐러드랑 파닌이 먹으러 왔어요 언니가 사줬어요 그니까요 마지막 선이 있어 아, 이거 더 좋네 너무 많이 잘 먹겠습니다 집에 돌아왔고 오늘 네, 저 만난 언니가 아, 이번에 신사역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일 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 펀드 내면서 쓴거두개 중에 하나가 서류가 돼가지고 다음 주에 PT 발표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대표님이 발표는 하실 거고 그래서 오늘부터 PPT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은 출근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빠 얼굴 남아도 돼? <웃음> 저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오빠랑 카페에 왔습니다. 성수의 무브무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청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지저분해요, 방이. 저 청소는 얼추 했는데, 요 쓰레기들을 버려야 됩니다. 어, 추석이라고 회사에서 이거 세트, 선물 세트를 보내주셨는데, 냉동실에 넣었고, 이제 이거 박스들 처리하고 오려고요. 저 이거 받았어요. 굴비 명품 세트. <웃음> 근데 이거 어떻게 먹지? 아 냉동실에 어찌어찌 담기는 했는데 어떻게 먹을지는 앞으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밀가루 그만 먹고 쌀좀 먹으라고 해가지고 <웃음> 볶음밥 먹으려고요. 저녁 먹으러 왔어요. 이거 먹고 다시 카페 가서 열심히 뭔가를 할 거예요. <therapeutic> 여러분 저희 펀드 관련해서 PT를 영상으로 만들어야 돼서 지금 찍은 거 원본을 드라이브에 올리고 있는데 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돌아왔고 지금 한 9시 42분 정도인데 저는 빨래를 개면서 넷플을 좀 보려고요. 벌써 10시네. i m a little sister. 저는 내일 입을 옷을 골랐답니다 랩플 한편 보고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으로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Mm. <Ahhh> <목소레> 여러분 지금은 지금이 지금이 6시 45분 정도 됐고 저는 하던 거좀 마무리 거의 다 돼가지고 드라이브에 올리고 피드백 받고 퇴근하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는데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 가십시오. 저는 집에 돌아왔고 뭐 먹을까 하다가 요즘 살이 좀찐것 같아가지고 가벼운 거 단백질 위주로 먹으려고 달걀말이를 하려고요. 근데 귀찮으니까 뭐 복잡한 거안 넣고 그냥 달걀만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안에 치즈 있는데 카메라에잘안 보이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샤워를 하고씻었고 이번 주 토요일날 스터디가 있어가지고 스터디 준비를 좀 해야되는데 제가 원래는 전기차, 수소차 시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 준비를 아직 많이 못했어요. <웃음> 맨날 준비 많이 못했대.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스터디 날짜까지 해도 제가 누구를 가르쳐줄 만큼 깊이 알지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투자 검토하면서 아트테크 쪽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그 주제로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퇴근할 건데 집에 딱 가면 은 피자 먹을 수 있게 피자 시켜놓고 가려고요.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고, 제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동생이, 미리 집에 와있어서 이거 피자를 받아줬어요 야, 이거 이거 주실래요예안본사이에좀 아, 멍청해진 것같거데 짜잔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거거 이거 말고 얼티밋 앤 쉬림프 나왔을 먹었었는데, 그때는 여기에 치즈 포켓이라고 치즈가 들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저희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마요네즈 같이 생겼다. 살짝 오랜만에 식었다 좀 맞지? 내가 늦게 응. 와가지고. 아, 원래 피자가 빨리 와. 피자가 짜장면이랑 그양배를 응. 잃을 정도로 응. 빨리 와. 응. 역시 갈릭디핑 찍어 먹어야지 맛있다 어. 근데 저번에 먹었을때는 응. 여기에 치즈 포켓에서 치즈가 들어있었는데 그게 진짜 존맛이었어 아! 옛날에 그니까 애초에 내가 맨 처음에 면접 아닌 면접을 이제 대표님 말씀하러갔을때아 여기 안에 치즈가 들어있다 응. 그럼 이제 그래도 나를 이제 주로 담당해서 가르쳐주던 분이 두분 있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난 크래프톤 상장한대 아 진짜? 응 목표는 12월까지 걔네도 개발은 할줄 아는 애들이야? 대표님이 애초에 나그 들어갈 때도 그 얘기 해줬어 가봐야 이게 조선 비교 대상을 세, 만들어야지 여러분, 동생이 가고 저는 씻었습니다. 요만큼 남았어요. 저 진짜 토너를 빨리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찝찝하다는 느낌이 안들 때까지 계속 닦기 때문에. 아, 지금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아, 내일은 진짜 좀 가볍게 먹어야지. 제가 여름에는 굳이 바지로션을 잘안 바르거든요? 근데 확실히 가을로 되니까 아좀 건조해가지고 이제 좀 발라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비타민 세럼. 이번 주는 뭔가 한 주가 빨리 가지 않는 느낌이에요. 제가 약간 아 이번 주만 끝나면은 휴가라서 막 이렇게 생각해서 괜히 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 근데 막 일을 적게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오히려 약간 큰 이벤트가 좀 많았었는데 그게 하나하나 끝났는데 아직도 한 주가 안 끝났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좀 있으면 이제 주말 쉬고 일요일날 뭔가 내려갈 거라서 지금 너무 좋아요 끝! 저는 머리를 말려야 되는데 자연풍으로, 자연풍으로 말리기를 기다리면서 이 책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본인이 사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저 주셨거든요 영어 책이라서 뭔가 읽는 속도가 한글 책만큼 훅훅 빨리 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책 진짜 빨리 읽거든요 근데 뭔가 주제 보니까 이 흥미로워서 대표님도 약간 미국 책 특유의 엄청난 과장이 좀 있긴 하는데 괜찮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읽다가 자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도 얼마 없고 해가지고 오늘 영상 분량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